형 이제 끌고 오면 어떡해 어? 끌고 오는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는거야 오케이 오오와너 그러니까. 잘한다 아니 이거를 한방에 이렇게 못죽여? 야 어. 역시 빗바위 <웃음> 조사인단으로서 쪽팔리지도 않아? <웃음> <웃음> 어 라미 거인된것 좀 봐봐 한펜이랑 연비 지금 변신 한번 해줘 가까이가면 죽어 근데 연비야 변신하면 어. 언니 피해줘야 돼 됐다 거기 딱 좋다, 어, <웃음> 어. 좋다, 좋다. 응. 얍! 응. 오오오오!!! 조대형 거인 라미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어 라미 타고 올라갈 우와. 수 있어 오!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라미 등에 집게를 집어볼까? <웃음> 우와 거인 잡으러 갑니다 네아 떨어졌다 어이씨 오, 깜짝이야 야 그러면은 위더를 먼저 해볼까 아니면은 엔더 드래곤을 먼저 가볼까? 일단 쉬운 편하지 않아요? 어 엔더 아니 위더 엔더가 더 쉽지 않나? 아날라다녀서와 누가 죽여줬는데 방금 하나를 어떻게 좀 다닐만해 이제 라미야? 네.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위더를 부르자 우와. 오케이 오케이 응, 잠깐만 라미야 너 방향 감각이 지금 좀 상실되어 있잖아 아니요 아 아니야? 그러면은 네. 너 180도 뒤에서 부를게 와나 빔도 세네 초대형아 응. 응. 마나랑 똑같아 어, 야, 저... 야, 방금 하트 만들었는데 빔으로? <웃음> 어디, 그렇지 않았어? 그러 그러니까 방금 돈 옷도 만든 것 같아 어돈옷 만들고 하트 만들고 어! <웃음> 어 이거 아. 잡은 렉 걸렸어 렉 걸렸어 안돼삐소라 오케이 복수 빛바이가... 끝났네? 끝났어 빛바이가 사망하다니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근데 라미 저거 제한시간 있지 않나? 빨리 부르자 비싸요 응 빨리 부르자 공급도 할수 있어요? 예! 초대형이? 그냥 밟아버릴 오. 수 있어 아... 그럼 소환합니다 남오좋았슬 전진해 이제 으깨버립시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상대가 야, 되냐고 지금 말해. <웃음> 나한테 온다 오 날라서 피해 발로 차 나미야 발로 차야 마을로 간다 마을로 내가 어그로구나 야 근데 발로 차면은 이거 데미지 엄청나다 소리도 엄청나고 조심해라 우와 소리 아. 진짜 대박이야 어 시애니가 죽어가지고 지금 카트 타이탄 차력 거인 없어졌다 어. 어그로가 나한테 왔어 아이고 지금 위도 어디갔지 예? 아소리난 나는데 어디갔지? 안보여 어? 어? 저건 날라다니는 사람이고 그 와중에 위도 좀 에너지 달았어 응 음, 밟았나? 내 옆에서 씩씩 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어딨는지 모르겠네 설마 에? 설마 초대형 거인 몸 안으로 갔나 얘? 어? 어? 어? 야! 초대형 아, 거인에 갔어! 야! 초대형 거인 위쪽에 있어! <웃음> 똑똑한 놈. <웃음> 야, 안발피라고얘 여기 위로 올라와 있어. 야 이러면 못 잡는데. 떼물기 없어. 떼물다 네, 어, 야 끝났다 라미. 어.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우야, 근데 야, 거인들이 막 먹으러 오는 거 봐. 대박. 와, 미친 듯이 달려왔어 아까. 어. 대박이다. 거인들 막 먹으러 오네. 위더는 그럼 위대로 저 위에 있는 건가? 지금? 시체 위쪽에 있던데?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이거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잡히는데. 어, 나왔다. 야, 나왔어. 공격하자. 오케이. 가자! 가자! 오! 가자! 헷갈린다! 어, 피는 까지는데 아이, 제대로 맞았다 야!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거인까지! 나이스 거인, 거인 컷! 거인 컷! 나이스 나이스 어, 근데 야, 위도 너무 위에 있어서 어떻게 하기가 힘든데? 지금 내가 어그로거든? 안 맞았어. 내려오라 했다. 어? 이거 시엔이 체력 거인 작업 되냐 혹시? 작업하라고요 지금? 지금 작업한 다음에 체력 거인 등에 달린 총쏴 버리자. 오케이. 점점 내려온다. 점점 내려와. 오케이. 오, 내려온다. 비타로, 비타로. 야, 지금 어 내려온다. 밑으로밑으로 예, 뒤비서 오른쪽 왼쪽 왼쪽 저저이놈물 자식. 노아. 버리겠어 우와 진짜 야 이제 익숙해진 거 봐. 빰빰빰빰빰빰빰빰 빵쿵 조사병단 진격하라. 오. 고맙다. 어? 됐다. 오. 오. 잠깐만 비소라. 시엔이 등에 응. 타서 와 봐. 오케이 오케이. 어이 소리다. 와우 바로 차력 거인이다! 왔다!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 그새 피가 다 찼어 또어 근데 어그로는 끌린다 어, 잠깐 나 죽겠다. 아, 어, 잠깐 나 죽겠다. 물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우와, 물어, 물어. 깨물어. 아, 어딨는데? <웃음> 어, <어디> 디딨는데 <웃음> 나도 몰르. 나도 몰르. 오, 깨물었어. 깨물거 맞아. 에너지가 안 닿는데, 바란... 어, 바람... 어? 아니내 카드 타이타이 달고 있다. 안 닿아. 야 거인, 거인 데미지 안 통하냐고 우리 변신 왜 했냐고 어그로만 끌어 우리가 우리가 쳐아 그래 그래 그래 다시 변신 풀어 변신 풀어 변신 풀어 변신 풀고 도망가 어 어그로 끌린다 <웃음> 지금 쳐 지금 쳐 어어 어, 어그로 또 어그로 또 나이스 나이스 아또 위로 가네 아이고 그냥 저기 뭐지 엔더 드래곤은 쉽겠지 상대적으로 쉽지 까 이거 맞추기 어렵네 씨앤이한테 어그로 쭉 굴려있다 어쭉 굴려있어 씨앤이 지금 되게 잘 피하고 있어 그리고 도빈? 도빈? 씨앤이 근처에서 저기 뭐지? 가스 뿜뿜 하지 말아봐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이제 난가 설마?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어, 어, 계속 cn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제대로 맞았다 나 위더한테 먹혔어 뭐 에잉? 빗소리야 빗소리 나아니한편이한편이한편이한편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밑으로 내려갈게 근데 많이 잡았어 응, 응. 어? 실드 생겼다 근접이다 이제 내려오거든요? 칼로 때려 칼로 오케이 음. 한편이 계속 피하고 있어 잘 피하고 있어 어 좋아. 아 그리고 한펜이가 내뿜는 가스에도 에너지가 날아 지금. 어 좋아. 음. 지금 또 가스 그렇지. 이중으로. 그렇지. 나이스. 와우 네더의별 획득. 칼이 아니라 가스로 죽은 것 같은데. <웃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가스 잡았다. 가스 한 분밖에 안했어 그래서 어. 아 아무도 잡았다 는 표시가 안 떴어? <웃음> 어. 나 마지막으로 위더 받은. 내가 봤을때는 한펜이가 가스가 좀세네 한펜이게 좀 쎄긴 <웃음> 하네 아아 잡아먹힌줄 알았네 으아 아씨 아, 아 잡아먹힌다 잡아먹힌다 잡아먹힌다 붙잡은 어, 상태에서 잡았어. 붙잡은 상태에서라도 입에 들어가기 직전에 칼 휘둘러 야! 맞서 싸워 <웃음> 했는데 칼 칼이 칼날이 없었어 아이씨 <목소리> 야! <이야! 웃음> 와씨, 나두번 어, 붙잡혔네. 와, 아씨. 아, 너 어, 피를 어떻게 뽑는 거지? 주사기로? 아니 나 거인도 아닌데 왜내 피를 뽑으려 그래? <웃음> <웃음> 너나한 번도 안, <웃음> 안 뽑았어. <뽑아봤어>. 체열. <웃음> <웃음> 난 거인도 아니야. 라미나, 시엔이면 모를까. <웃음> 나 지금 거인 아니야? 죽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 근데 방금 말투. 미저를술 취한 거 같았는데? <웃음> 너왜 이렇게 혀가 꼬였냐? 술취했다니 아니에요 주워야 주겨 <웃음> 내가 야! 야 주워 주워! 거인이 아니야 지금! 거인이 아니야! <웃음> 야 나. <웃음> 나! 마셨네 마셨어 지금 <웃음> 근데 왜 거인이 아니야 지금! 먼저 갈게 어어어야다 <웃음> 어. 아, 아, <웃음> 죽일려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아, 그냥 가면 되잖아. 재미 없다 <웃음> 발목 다아서 들어갔어 <웃음> 여기서 아나 근데 돌국밖에 없는데 돌국으로캐 여기서 다 같이 가스 쓰면 다 죽어 맞아 맞아 가스 가스 가스 가스 한 페니 가스, 가스. 가스가 특히 다 세다고 <웃음> 카펜이가 가스로 위더도 죽이네요 가자! 어어! 아야야야야야야 아프다 저거 브레스 이거 날라서 어. 공중에서 쇠뇌로 쏴도 될 듯? 그래 그래 멋있겠다 이거 장전 미리 하나 해놔야겠네 그러면 그쵸 다없애어 벌써? 어 그러네 다 없애졌다 진짜 벌써? 이미 몇 개가 없었어 아 이미 몇 개가 없었어? 네어 그러네 다 없어져 있네 한, 나 초대형으로 변신해요 어 해봐 안돼요 타임 걸렸어 시간 진짜. 와우 아 쿨타임 음. 그러면 아, 카트로라도 모여라 우와. 빗소라 발사할 수 있으면 발사해봐 내려온다 마침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왜안 달아 왜안 달는데? 지금 칼로 때려야 돼. 물어 물어 물어. 앙, 앙, 앙, 시엔이 앙, 시엔이 앙, 앙, 이런 쓰레기 같은 거인. 역시 쓸모가 없구만. 진짜 받았는데. 어, 저 뭐야 한 2mm 난거 같아. 2mm.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내가 미안해요. 과해 아, 미안해. 미안해. 체력 거인. 나는 어쨌든 총도 있어. 연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맞춰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 사울이가 되게 짧다 총이 맞긴 맞아 근데 한0 1 m m 다는 느낌? <웃음> 거인들 완전 뭐 마인크래프트 <웃음> 세계관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구만 그러니까 이벗 4분 남았어 4분 만에 <웃음> <그래>. 죽겠는데? 아우 <웃음> 바로 변신하지 말고 내려올 때아와 <웃음> 초대형 초대형 고... 거인 드래곤보다 더 높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야. 어이 증개 단다 어 뭐, 단다 오 어. 우와 우와 오어증기에 어, 달아 맞다. 우와 죽었어 야! 우와 신기해 나미가 오. 나를 별로 았어 <웃음> <웃음> 어, 증기에 죽었어. 진짜로. 응, 경험치 될 거? 어, 뒤낼 거. 경험치. 음, 정말 대박요 아, 아, 아. 이 아, 가스. 아, 가스쟁이들아 <웃음> 물량동이 신옥기 사과 후렴고였어. 봤어요. 아니, 에도의 별이랑 알 아니었어? 에초에? 네. 나왜이두 개로 알고 있었니, 그럼? 오늘 끝내자, 오늘 끝내자. 오늘 끝내자 오늘 끝내자 오늘 끝내자 오늘 끝내자알은 그렇게 얘기하는 네가 좀 갔다 와라. <웃음> 어, 어. 네, 갔다 올게 갔다 갔다 올게요. <웃음> 야, 깔끔하네. 야, 일 처리 깔끔하다. 연비야. 어, 뭐야 너왜 여기서 다저 <웃음> 여기 <요긴> 리스폰지역이에요 <이> <웃음> 아니 물어 먹어 죽여 오자 <웃음> 맞아. 우리 새과 어디지? 새과? 에? 새과 아 사과? 새과 <웃음> <세과. 웃음> 우리 새과 좀 뭐... 갖고 와봐 새과 뭔 소리 하나 했네 <웃음> 의사소통을 힘들게 하는 거 세빈님 어? 여기요. 그리고 한 편에. 네. 야! 야, 얘거 세고! 세먹었 어? 시엔이가 새거 먹었어 그러면은, 제 배를 지금 당장하르자 그래, 아, 소화되기 전에, 하나, 목을 하나, 잘라 하나더 있다! 진 <웃음> 하나, <있다>, <웃음> 진짜, 죽짜어한진아네 꺼내는 소리 들려 4 0 0면 되잖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오 게임 끝0 0 0원 40,000원! 40,000원! 40,000원! 40,000원! 4 0 0 0 0한 40,000원! 40,000원! 날0원래 상자에 한원4 0 0 0 0 있거든, 한0나 네. 한번 들고 와봐. 오케이. 진짜 녹화합니다. 0날4는아날원 여섯 개 들고 왔죠. 아 진짜? 와 상자에서 네. 아 상자에 상 여섯 개 있었어? 여섯 개 있었어? 상자가 여섯 개 있더라고요. 아 상자가 여섯 개가 있었어. 아, 아 예. 와 이렇게 여섯 개가 딱 있더라고. 와. 우와, 나도, 나도. 와 나도 나 대박. 잠시만요. 건날. 근데 우리 사람 일곱인데? 네. 아 일곱 개네. 일곱 개네. 안돼. 조화본이 날라갔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어려워요. 너무 아쉽다. 알고 있는 채로 바닥에 꽂아서 날라가면 겁나 빨리 날라가요. 우 와. 어? 비행기인데우와아아아제기야제특기 어? 님들아 제꺼는 혹시 어디 있을까 건날개 누구세요? 어이 <웃음> 으 <으이>, 잡아 먹게요 날아가다가 <웃음> <웃음> <웃음> 나 날파리 마냥 잡혔다 <웃음> <웃음> 날개 피면은 파리처럼 되잖아 네. 그 상태에서 그냥 붙잡혀가지고. <웃음> 와 대박이다. 야 이래야 진짜 진격의 거인이지. 진격의 야, 거인에서 건날개 타고 날아다녀요 예. <웃음> 예? 네? <웃음> 진격의 거인 플라이 병단이라고 있던데. 플라이 병단 맞죠? <웃음> 비행 병단이라고 있거든요. 비행 병단. 물량동이 <웃음> 네. 신호기. 묘목 나왔다. 오! 참나무 묘목이다 오. 여기다 그냥 심어야지. 빠. 나왔어. 와! 끝. 끝. 끝. 어, 하나 더 와. 나왔어. 어디? 와, 저게 더 커. <끝> 나도 해 볼래. 이거 <끝> 봐. <끝> 알았어, 알았어, 알았 알았어, 알았어.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끝> 알았어, 알았어. <끝> 아, 어, 얘는 왜 이렇게 초딩 같아? <끝> 와나 되게 작아 와와 <웃음> 와, 연비 키만하다 맞아. 역시 초대형 거인 초대형 나무 뽑았어 우와 <웃음> 야잘 뽑는다 세계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격의 거인 테라포밍편 한번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녀석들의 구독까지 좋따댓 다음번엔 불타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불타는 어. 마을이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대로 다음 편을 일단 꺼라지? 불 질러 버리게 <웃음> 이거는 되는데 아, 조그만한 거 뽑아놓고 <웃음> 그러니까.